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좀 색다른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도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어, 영상도 나름 직장인치고 자주 올리는 편 아닙니까? 아닙니까? <웃음> 저는 지금 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을 때그 미러리스 캐논 EOS M50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는 카메라와 연결해서 쓰는 유선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선 마이크로 달랑달랑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 하다 보니까 유선 마이크가 좀 불편해요 어, 집에서 촬영할 때는 큰 불편함은 못느끼는데뭐 밖에서 식당에서 뭐 먹거나 아니면 밖에서 뭔가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유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를 좀 알아볼까 했는데 어, 무선 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되게 비싸요 <웃음> 되게 되게 비싸가지고 와 오. 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썸포터에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주신 건 아니고요. 반납을 해야 돼요. 한번 써보라고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라고 무선 마이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무선 마이크는 바로, 보야의 XM6 S2 무선 마이크인데요.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열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 가정기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마, 이거 리뷰하시는 유튜버분의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웃음> 근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야의 XM6S2 무선 마이크는요, 송신기 두 대랑 수신기 한 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채널 또는 2채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크기도 엄청 작아요. 진짜 소용이에요, 소용. 소형. 높이는 6.2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그 다음에 가로는 3cm 정도 되는 엄청 작은 아이입니다 음.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가장 큰 장점이 사용시간이래요 이렇게 작은 무선 마이크는 보통 4시간 정도 아니면 4시간 반 정도밖에 사용 못하는데 얘는 충전을 하고 6시간 이상 최대 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게 하나에 32g으로 엄청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도 부담 없이 달고 다닐 수 있어요. 녹음할 수 있는 것이. 응. 이거 진짜 가볍네. 얘랑 얘보다 무거운데 이 선보다 당연히 무거운데, 어 별로 이렇게 느낌 안 나요. 오장 응. 때도 망가지주는것 같지 않고 어때요? 어 괜찮은데? <웃음> 뭔가 진짜 프로 전문 유튜버 같잖아요.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공부해본 결과 여러가지 신뢰가 되는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첫번째가 대한민국 환경에 최적화된 2.4 GHz 대역의 디지털 무선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당한 우리나라에서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이 보야 XM6S2는요 엄격한 KSG KC 인증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음 제가 KC 인증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회사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그뭐어 저도 회사에서 인증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테스터 이번에도 아무튼 인증하고 있는데 인증 받기가 정말 한대 별따기거든요. 근데 캐시 인증하는 것 자체를 받았다고 하니까 고점이 그 제일 믿음 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해외 제품이잖아요. 해외 제품들 불구하고 썬포터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AS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 사는 건 좋아 사는 건 좋은데 AS가 불편하면 크만 큰는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썬포터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AS가 편리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이 다양한 기계에서 호환이 가능하대요. 뭐, DSLR, 미러리스,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계에서 호환이 가능해서 고그 점도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를 할 때, 물론 이 송신기와 수신간에, 어, 그 테스트, 이 제품을 테스트할 때 송신기와 수신간에 장애물은 없었지만, 장애물 없을 때 100m까지도 깨끗한 음직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촬영할 때는 장애물이 없을 순 없, 있을 순, 아니, 없을 순 없어요. 그래도, 어, 장애물이 없을 때 100m면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이 초소용 이 작은 무선 마이크가 그만큼 깨끗한 음질을 자랑하는 건 그것도 좀 믿음이 가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켜시면요 본체 정면부에는요 선명하고 확인이 쉬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도 빠지는 게 없네 가격대가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 무선 마이크보다는 비싸요 당연히 비싸지 무선인데 근데 타 제품보다는 가격대가 좀 저렴한 것 같고 우선은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건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유선 마이크를 한번 떼 보고 무선 마이크를 한번 장착을 해보고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투채널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마이크를 쓸수 있는 이런 것도 주셨고 밖에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에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퍽 윈드 스크린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우선은 저는 얘 하나를 카메라랑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얘는 이렇게 저 이거 잊어먹었거든요 유선 마이크 할때 이거 잊어먹었는데 역시 네. 이거 음. 우선은 꽂아주고 어, 여기 마이크 꽂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꽂는 부분딱 꽂아주고 그리고 아, 고정할 수 있게 이게 두 가지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여기다 바로 꽂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 두고 좀 편하게 두 손이 좀 자유롭게 좀안 무겁게 이런 상태로 여기다 꽂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 한번 연결해볼까요? 저는 제가 대충 한번 연결을 봤는데 카메라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렇게 카메라랑 보야 XM6 마이크랑 연결을 해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저도 이렇게 꾹꾹 얘기는 하고 있는데 녹음이 되고 있나? 근데 우선은 이게 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네 저 항상 이거 유선으로 할 때는 뭐 어디 갈 때도 이거 빼고 막줄 걸려져서 한쪽을 치우고 막 어, 접시나 물 같은 거 갖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어. 지금 말이 잘 녹음이 되고 있나? 저 너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한번 확인해볼게요오 녹음됐어 녹음 됐어 녹화 됐어 오쉽게하다 어, 나1 0달이년이리 뭐라고 하신 게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진짜 편하다. 근데 이거 마이크 안 하고 그냥 해도 또 녹음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마이크 떼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마이크가 있는 게좀더 소리가 섬세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없는 게 가볍고 편할 수도 있으니까, 밖에 더는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클립으로 되어있어요. 클립으로 되어있어서 찝으시면 돼요. 찝으면 돼 녹음이 되고 있나?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웃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개인 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음량이 아아아 말하다면 아니고 아, 말하면 이렇게 음량이 표시 가돼요와 그리고 이게 마이크를 안 하는 것도 되, 좋은데 마이크를 하는 게 주변 음소거도 되고 더 사운드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이크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너무 너무 편해. 어 너무 너무 좋아. 어 이거 불편했어. 저이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되게 만족스러운데? 어, 어, 어, 여러분 어떠세요? 어, 이거 진짜 만족스럽다. 아니, 와, 제가 본그 무선 마이크가 70만원대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 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이거 진짜 만족스러워요. 어. 이게 모든 게다 표시가 되 있고, 그 다음에 투 채널이다 보니까, 어, 한 사람이 더, 이제 뭐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엄마, 엄마랑 같이 먹방을 찍거나 동생을 먹방을 찍을 때 같이 해도 이제 소리가 잘 입히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야. 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 저는 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지금 처음 써봤는데도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가, 제일 좋은 거는 가벼워서 좋고, 그다음에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야외선 저야외서이 무선 마이크 진가가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오, 진짜. 뭐, 이게 뭐, 뭐, 홈페이지 보면 뭐, AF-H 무선 신호 전송 기술 채택 마이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편하고 가볍고 가성비,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이걸로 기변을 할지, 한번 고민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 연말정산 값이 나오면은. <웃음> <웃음> 그걸로 한번 질러볼까 그 생각도 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변하는 날까지 여러분 제 채널 봐주실거죠? 기변해도 봐주셔야 되고 지금도 봐주셔야 되고 음. 이거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야? XM6S2 음. 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웃음>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